나는 강원도에 살고 있어 어젯밤 집에서 1 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일이 생겨서 운전하고 갔다가 밤 11시 20분쯤 지나서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었지 평소 같았으면 고속도로가 포함된 내비의 추천 경로로 갔을 텐데 이날은 왠지 모르게 무료 경로로 운전해서 가고 싶었어 걸리는 시간도 10분 차이밖에 안 나고 톨비 나가는 것 치면 국도로 가는 게 출퇴근 경비 하루치라도 벌겠다 싶어서 그렇게 국도 경로를 찍고 출발했어 출발하고 시내를 벗어나 국도에 접어들었을 쯤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리더라 그 국도가 원래 가로등이 없는 편인데 진짜 내차 헤드라이트 외에는 다른 불빛이 없어서 너무 어두웠어. 게다가 비까지 오고 강원도 특성상 사람도 많이 없고 야간에 굳이 국도로 차들이 다닐 이유도 크게 없어서 더 한적했어. 와이퍼는 교체한 지 오래라 드르륵 소리가 나고 닦아도 하얀색 물기 자국이 남고 그러니까 점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고속도로로 안 가고 이 길로 왔나 싶더라. 비가 너무 쏟아지고 어두워서 지금이라도 중간 IC로 빠져서 고속도로를 타야겠다는 생각에 내비를 찍어보니까 20분 정도 더 가면 고속도로로 빠지는 경로가 나오더라고. 그렇게 나홀로 국도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더라 그때부터 등골이 서늘한 거야 혼자 있는데 갑자기 닭살 돋으면서 등골이 오싹하고 한겨울도 아닌데 입김 나올 것 같은 한기가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쌍라이트를 켜니까 분명 사람이었어 그것도 어두운 길에 혼자 걷는 사람 미친듯이 비가 오는 가로등도 없는 국도 산 꼭대기에 여자 혼자 걷고 있는 거야 내 뒤로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이 인도도 없는 국도에 웬 여자가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으면서 홀로 걸어가고 있더라고 난못본 척하면서 그냥 가려고 했어 저 사람만의 사정이 있겠지 내 알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했지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도로에 막 뛰어들면서 차를 세우라는데 내가 비가 많이 와서 한 40에서 50km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 좀만 더 빨리 달렸으면 쳤을 수도 있을 뻔한 상황이었어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가 무섭긴 커녕 갑자기 화가 솟구쳐서 창문을 내리고 죽고 싶어 한장했어요? 라고 소리를 막 질렀어 그리고선 얼굴을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한 사람이더라 여자애도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저기 밑에 민가에 사는데 스쿠터 타고 시내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기름이 바닥난 데다 비도 오고 해서 도저히 스쿠터를 밀고 올 수가 없어서 저 밑에 세워두고 걸어가는 길인데 집 근처까지만 태워달라더라 순간 너무 측근해서 타라고 했어 그리고 어디서 내려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가던 길로 4km 정도 더 가다가 내려달래 어차피 나도 거기 내려주고 바로 i c 라서 알겠다고 했지 그렇게 뒷좌석에 태우고 가는데 비를 많이 맞은 것 같아 추울까봐 히터를 틀어줬어 그 여자는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그러고는 나이랑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묻고 대화가 끊겼어 순식간에 대화가 끊기고 얘도 비도 많이 맞고 힘들겠다 싶어서 내릴 때까지 편하게 쉬고 있어요 하고 그냥 운전하면서 갔어 근데 히터를 틀었는데 계속 춥더라 그러니까 공기는 분명 따뜻한데 내 몸이 추워서 계속 닭살도 돋는 것 같고 뭔가 으스스하고 그래서 뒷자리 여자애한테 안 추워요? 라고 물었는데 답이 없더라고 나는 속으로 태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제는 대답도 안 하네? 하고 백미러를 봤는데 아까까지 보이던 여자애가 없는 거야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는데도 안 보이더라 그 순간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닭살이 돋으면서 온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핸들 잡은 내 손에도 땀이 엄청나고 혹시나 싶어 고개를 휙 돌려서 뒷자리를 봤는데 그 여자애가 있더라고 그 여자애는 날 쳐다보고 웃으면서 갑자기 왜 쳐다봐요? 이러면서 웃더라 그리고 다시 백미러를 통해 봤는데 여자애가 있었고 신발 닦는다고 잠깐 고개를 숙여서 안 보였던 건가? 그래 귀신이 어딨어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운전을 했지 그러다가 그 여자아이가 내려달라는 곳에서 한 2km 남았을 시점이었어 난 무의식적으로 다시 백미러를 딱 봤는데 근데 여자아이가 누나를 다 뒤집어 까고 흰자만 보이는 거야 그 짧은 찰나에 내가 그걸 봤어 나는 솔직히 좀 무서웠지만 그래 비도 쫄딱 맞고 했으니 춥겠지 게다가 혹시 모를 장애가 있으면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가며 애써 못본척 운전을 하는데 내가 정신이 나간 시점이 이때부터였어 사실 이때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차장까지 아무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정말 무서웠어 뒷자리 여자애가 <웃음> 거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며 혼잣말을 하더라고 난 너무 무서워서 그 공포를 깨고자 뭐라고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도 그 여자는 대답은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더라고 한 10초 정도를 혼자 떠든 것 같은데 딱 들렸던 대사가 두개 있었어 저항각이랑 전기요성 이런 단어가 들리더라 동수저안각신기요남자수는전기여성장 <웃음>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가고 있는데 여자애가 내귀 옆에 바로 대고 말하더라 여기 세워주세요 근데 여기에 세워도 민간은 안 보였거든 여기 집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니까 저기 언덕만 지나면 아래에 바로 집 나와요 걱정마요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비를 맞으며 어둠 속으로 뛰어가더라 여자애가 내리자마자 나는 미친 듯이 달릴 생각으로 밟았어 내가 태웠던 애는 진짜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한 10초 정도 더 가니까 언덕 아래쪽에 무슨 집 같은 게 하나 있긴 있어 보이더라고 어두운 차 안에서 봐서 잘안 보였지만 그러고는 고속도로 아이씨가 나와서 통행권을 뽑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거구나 싶어서 좀 쉬다 가려고 했어 톨게이트 간이 주차장 같은 곳에 차를 잠시 세우고 나와서 스트레칭하고 뒷좌석에 비 맞았던 애가 탔으니까 물기 좀 닦으려고 뒷좌석으로 갔는데 근데 뒷좌석 발판도 의자도 물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했어 아니 깨끗한 정도를 떠나서 뽀송뽀송 하더라 개 내려주고 아 IC까지 길어봐야 5분도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물기가 마를 수가 있었던 건지 그렇게 빗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비에 젖은 애였는데 히터를 틀어놨다 해도 물기가 이렇게 바짝 마를 수 있는지 의아하더라. 이때부터는 무서운 걸 떠나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너무 졸려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차 끌고 집에 와서 그냥 뻗어버렸어. 도대체 그날 봤던 그 애는 정체가 뭐였을까?